자, 8강 두 번째 1세트 뱀픽 시작됐습니다. 먼저 EOT 해머의 선배으로 시작합니다. 자, 슬라크 잘라내고 있죠. 이정 경기 키 o 선수 멋진 활약을 보였던 슬라크까지 1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안티케리로서는 이제 슬라크. 이게 네. 예, 요술사예요. 네, 요즘에 1티어예요 그래서 네. 사실 뭐 푸나틱의 노테일이나 나투스 빈치의 퍼피 이런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요술사 1배을 하죠. 네, 사실상 최근 서포트 중에 거의 1티오까지 올라온 요술사를 밴하는 건 아무래도 최근 추세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고 사실 캐스트 선수가 요술사 장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밴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퇴업 장인을 잘라냈습니다. 비상 끌어내고요. 네. 글쎄요. 크리쉬를 위한 벌목 돈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무난하게 연금술사 하나 주머니에 넣고 경기를 시작을 할 거냐. 뭐그 정도 고민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그렇죠. 네. 네 워낙 벌목군으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고 레인 파괴자라는 솔직히 벌목군이 1대2 뭐 1대3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버틸 나중을 수가 있는 네. 벌목군. 네. 이영을 네. 가을 이유가 없죠. 예전에 그 동남아 쪽에서 크리시의 벌목군은 꽤나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에 벌목군으로 캐리했던 경기가 또한 경기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1픽으로 과감하게 에 네, 볼목군을 이제 꺼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크리시의 네. 벌목군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목군보다 네. 요술사 비사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준 네팀앵그리버드거든요자 그렇다면 네. 확실하게 카운터를 칠수 있는 네 서포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맹독사를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정의 여인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시기가 있는 영웅을 뽑은 게아 일단 맹독사를 뽑으면서 중후반을 레인 유지에 기여할수 있는 맹독사를 뽑았고 그다음에 영웅으로는 이제 고민을 될 겁니다 수정의 여인도 가져고 싶고 연금도 남았고 남았다. 뭐 이런 것들 뭐 확실하게 하드 카운터 식커면 악몽의 그림자도 있긴 한데 네. 악몽의 예, 그림자를 시작할까. 지금 뽑기는 약간은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할것 같네요 네, 초반에 열려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맹독사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픽을 준비하고 있는 앵그리버드 자 상대 크리스 선수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벌목군을 먼저 가져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가는 픽을 준비 중인 앵그리 버드입니다 맹독사의 두 번째 영웅 선택하는데 좀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용기사 음. 두 번째 픽으로 맹독사 이어서 용기사를 선택을 했고요 약간 두 개의 영웅만 봐도 푸시 메타 느낌이 좀 나네요 예, 역병화도 그렇고 용기사의 고룡영상이야 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을 거면 은 수종의 여인을 밴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고 자연의 예언자 또한 푸시에 강하기 때문에 맹독사 ]까지. 용기사를 고른 이후에 자연의 예언자를 밴하는 카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뭐 퍼그나나 그래. 이런 영혼까지 밴 당할 확률이 꽤나 높죠. 그렇죠. 네. 자, 송익재 선수의 모습이죠. 자, 카우로 출격합니다. 아, 외계 침략자. 자, 뭐 용기사가 캐리로도 쓸수 있지만 용기사가 웬만하면 이제 1픽과 2픽에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네, 나오게 네. 된다면 캐리로 쓸 확률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픽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드로 가게 됐을 때 외계 침자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죠. 네, 푸시메타 지금 잘라내고 있고요. 네. 어, 상대가 일단 미드 하나 더 밴, 그렇죠. 발프맨하고 수정의 여인을 피그라는게좀 좋지 않을까 선택할지. 싶네요. 맹독사도 그렇고 용기사도 그렇고 또다 마나 수급이 되면 꽤나 레인에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영웅인데다가 벌목꾼을 견제하기 위해도 동상은 충분히 한번의시식으로좀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의 네. 여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피그 준비하는 앵그리버드. 맹독사 용기사를 가져갔고요. 상대 i o t 해머는 강력한 서포터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연금술사를 두 번째 피그로 가져갔습니다. 일단 뭐 10초는... 푸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영웅은 EOT 쪽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맹독사 용기사 이후에 좀 대놓고 푸시를 하자면 이제 뭐찬 정도가 있겠는데 그냥 가져오기는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푸쉬를 할 거면 사실 이런 조합에 고대 티탄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대 티탄을 오프로 뽑아서 자연의 질서로 상대의 마법 저항력과 방어력을 낮춰놓고 나서 5인으로 쭉 믿는 판단도 괜찮고 서포터를 먼저 뽑을 건 수정이 아닌 아닐 거면 뭐 오프레인이 뽑는다면 고대 티탄도 충분히 좋은 영웅인데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됐는지가 좀 중요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네. 네. 세 번째 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어, 생각하기 좀 많은가 봐요. 네. 자, 계속 이야기 좀 하고 있고요. 종용이 아직 꽤나 남았어요. 흩마도 네. 아직 살았고 흩마를 뽑게 되면 4턴의 폭풍령을 뽑을 수 있지만 용기서 갈때니까 닉스. 닉스를 세 번째로 가져갑니다. 수정의 여인은 안 가져가네요. 네,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연금술사와 그리고 지금 수정의 여인이 피게 될수 있는 상황. 그렇죠. 열려 있죠. 그리고 연금술사 수정의 여인 가져가면 진짜 네. 갱킹에는 최고죠. 그리고 흡혈마 폭풍령을 같이 쓸수 있는 건이 o t 입니다 그래서 수정의 여인과 그런 식의 뽑아도 되고 3, 4턴에. 흡혈마, 폭풍경을 같이 뽑아도 돼요. 그럴 때는 돼요. 아, 충분히 뭐 닉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약간은 이제 한타 어,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네. 네. 아니면은 자신들이 안 가져갈 거면은 팀앵그리버드가 예, 흡혈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피거든요. 현재까지는 미라나. 자 미라나. 미라나를 세 번째로 가져가고요. 대단한 네. 네. 네. 네. 네. 그런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흡혈마도 충분히 닉스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용기사가 미드로 간다면 흡혈마가 캐리어 나올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가능한 게 흡혈마를 지금 가져가게 되면은 어차피 뱅 카드가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드 영웅을 뭐 폭이나 폭풍령 아니면 고통의 영왕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지금 넓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흡혈마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안뭐 신성한 하살이나 아니면은 불완전한 혼합물 이런 것들을 안 그냥 안안 회피를 해버리기에 흡혈마의 경로 같은 안안 네. 네. 좋은 스킬이 또 없습니다. 네. 여기서 흡혈마를 고르면 EOT가 바로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악몽의 그림자가 연금 미라나의 시너지도 좋으면서 흡혈마의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고대 티탄 이 가져가네요. 그래서 저는 3톤의 고대 티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있다. 일단 닉스 이후에 고대 티탄 골랐고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은 여기서 수정의 의원을 뽑을 거냐 뭐이 정도 어, 류하세가 잘생겼어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시즌 nsl에서 지금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첫번째 출전이죠. 잘합니다 이선수 네, 어제 몇 경기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자, 네 번째 신청. 픽을 준비하고 있는 이호티 엘뭐 미라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웅들이 오, 지금 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진짜 지옥을 맛보여 줄 거면 악몽의 그림자가 좋고 3레인에 예. 그런 상황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미드 영웅을 뭐 지금 뽑는다면 은 글쎄요. 좀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맷집이 네. 좀될 만한 목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맷집이 단단한 영웅은 필요 없는 그런 구도라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흐름들은 많습니다. 네. 닉삼살자가 있기 때문에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드영웅은 조금 어렵고요. 그림장마. 어, 그림 네, 짙은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림장마가 분열 쓰고 그동안에 연검술사가 불안정화물 차징 던지고 그 다음에 신성훈아살 확정타. 그렇죠. 자 3단 콤비네이션 공격으로 순식간에 1킬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그러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강무의 그림자는 그렇죠. 공격적인 미라나의 시너지 영웅이고 그림자 악마는 스킬을 넣을 때는 공격적이 됩니다만 중후반을 넘어가면 미라나를 한번 살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연이 샤워. 이제 나중에 수비적으로 쓰이거든요. 네. 네. 자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어, 그림자 악마를 네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드 영웅을 하나 배내야되는데 일단 뭐 지금 남은 영웅들 중에서는 초반에 용기사를 어떤 식으로 요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 폭풍형을배나네요 네. 네. 닉스가 선택하였죠. 있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가져가도 어느 정도는 카운터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폭풍형의 어떤 변수를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초반이 약간 힘들죠. 초반이 용기사가 레벨업이 되기 전에 극그 초반이 약간 힘들어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밴준병은 10천... EOTMO. 미라나에 이어서 그림자 마를 선택을 했고요. 흡혈마를 잘라내요. 네. 네. 이게 악몽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그림장마를 고르기 전에는 만약에 고대 티타니나 닉스가 아니라 흡혈마를 올랐으면저그림장마가 악몽의 그림자로 선택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장마를 고른 이후에는 흡혈마를 잘하는 판단이 좋습니다. 닉스와의 시너지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았고 다섯 명이 모였을 때 강력할 만한 캐리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이로콥터나 루나 뭐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마지막 픽, 자푸쉬를 생각을 한다면 자유롭고 오, 또 괜찮을 참. 수 있죠. 조금 더 파밍 위주의 경기를 한다면 루나가 괜찮을 수가 있겠고, 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100원래 네, 클린치네요. 자 이번에 아, 클린치가 나옵니다. 진짜? 야 클린치, 약간 보험을 좀 들어놓네요. 그 쿠방까지 갔을 때. 어차피 용기사와 고대 티탄이 앞에서 매칭 역할을 해주면 클린치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치고 들어와서 상대 한 명을 녹일 수 있는 조합은 맞거든요.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시너지를 좀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림 장마와 연금술사 미라는 벌목군을 선택한 이오티애머 마지막 한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는 클링츠를 마지막 5픽으로 가져갔고요. 네, 폭딜을 넣어줄 수 있는 클링츠를 일단 선택을 했네요. 중오의 곳까지는 아이템이 나오기만 시작을 한다면 뭐 벌목군도 스킬을 일단 쓸수 없게 침몰 걸어놓고 순간 폭딜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 뭐 서포터들이야 네. 웬만하면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딜량을 보여주는 클링츠입니다. 네, 자, 마지막 픽 상대는 클링츠 그리고 고대 티탄 닉삼사지 스 용기사. 뚝섬입니다. 글쎄요, 이게 연금을 미드로 보내고 단른 조합을 빼할 건지 아니면 강력한 섬대인을 유지한 가운데 미드 영웅을 뽑는다면 은 퍽이, 퍽, 네, 네. 네, 자 마지막 자 이제 오늘 1 세트 경기가 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EOTM 어 이제 좀 새롭게 류 하세가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이 새로운 EOTM의 조합이 강력한 우승 팀의 그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새롭게 조합 구축, 구축하고 좀이 자리에 나오는 EOT 해머를 파란을 경기 좀이 자리에 나온 앵그리 버드가 EOTM을 잡만낸 파란이 불러 일으킬지 경기가 좀 끝났습니다. 1세트결를시작합니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해라. 이 경기 1 세트 시작되었습니다. 앵그리버드가 레디언트, 이오티아머가 다이어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빨간색의 이오티아머가 연막물렸으면서 네, 네. 내려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템 진짜 빨리 샀어요. 네, 지금 이오티는. 자 이거 네, 아, 바로 내는 우주전 만났을 경우에는. 네. 네. 네. 어 이게 그니까 러 분열 이후에 불안정화물이 한 있기 때문에 스턴기는 깁니다만 네. 이게 여기도 좀 강력한 어어. 조합이라 근데 신성 그렇죠. 하나살을 일단 한대 맞으면 은네 저는 제산하고 있죠 분열 이어아 이거 못 했습니다. 네. 아, 아, 네. 네. 너무 빨리 썼어요. 먼저 계산 잘하요 어, 이거, 이거 수있어 네. 좀 데미지가 좀 어, 그렇죠. 아끼지 말아내고위로들어는치패서 들어가는 데 진짜. 체력. 오우. 그 와중에 캐스 선수가 불안정 물로 약간 네. 어, 위험한 상황에서 스턴을 넣으면서 한명 잡아 주긴 했네요. 네. 데이 신성한 살 맞았으면은 그냥 기분 좋게 1킬 먹는 구도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아, 선시점을 지금 내준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한명 잡아주면서 1대1을 맞췄습니다 네, 1대1 맞추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이오투 해머 입장에서 진짜 다행입니다 네, 사실 그 어떤 스킬 연계가 완전 실패했을 때는 야, 네. 재생화, 재생화. 야, 체력 빠진 이 상황에서 다 네. 꿀이죠? 어, 아, 그러면서, 예. 러면어 예. 아이고, 항상, 어이구야, 이거는 말 가야겠는데요, 캡프 선수 네, 마을 갔다 와야 됩니다, 이거는. 네,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약을 먹어봐야 체력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마을을 갔다 와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초반에 좀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네. 자, 그래 안 가고 좀 미드 쪽. 네. 네그 근처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 앵그리 앵 버드 그 바텀 3레인 자체가 스턴기가 없는 조합이라서 일단 벌목군을 이전 경기처럼 잡아내기 좀 어려운 그런 조합이고요. 이런 식으로 원거리 견제만 해야 됩니다. 네. 자 뒤쪽에서 지금 연금술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려주지 못하게 좀만들어주고있죠 그리고 고대 티탄은 진짜 몸살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분열 걸리고 신 화물 날아오고 화살 날아오면 거의 필킬이라서 고대 티탄이 체력이 높은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네. 자 빙글빙글 좀 돌면서. 네, 우선 마르지 안 갔습니다. 예, 네, 안 갔어요. 네. 네. 어차피 이제 초반에 이제 바텀 지역에서 상대의 정글을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 동선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풀링 자체는 이오태모 쪽에서 네. 못해준 상황이었고 뭐 고대 티탄이 레벨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마지막 미드용으로 이오태모가 폭을 고르는 거는 마지막에 나중에 나중에 일단 그 클린치를 본인이 전멸당검 타이밍 이후에 들어가서 침묵 걸어서 클린치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클린치를 못 키우지 뭐안케하기 위한 그런 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일단 한타 구도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영웅이기도 하고. 네. 자 바텀 쪽에 있던 와드 재관에 성공했고요. 을자 이거 룬 체크. 기다리고 저기 한번 걸려라 걸려라 걸려라 걸렸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확률로 가서 네. 날름 스티라가 빠집니다. 네. 약오르죠 뭐, 저러면. 네. 그렇죠 일단 뭐 구글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불꽃 숨결을 계속 썼을 때는 레인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괜찮아질 거예요. 초반에 약간 좀 그랬지만. 네. 네. 자 위에서 지금 고대 티탄이 빠져주면서 룬 네. 컨트롤을 좀 해줬고요. 자세 자, 명이거든요. 더블 데미지를 먹었지만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이거 CS 막뭐 뭐 이거 진짜 우주용원으로 먹어야지. 네 <웃음> 밀리 상의 어떤 그 평탄을 먹으려고 했다면 바로 스펠 연결돼요. 이거 분열 걸리는 순간에 바로 화물과 신선화와 연결로 들어올 수 네. 있기 때문에. 남에서 불안... 목숨 잘 사려야 됩니다. 그렇죠? 분열 걸리고 나서 불안정 화합물 4초 스톤 걸리고 4초 스톤 안에 신성화서 5초짜리가 걸리니까 네. 거의 9초 스톤이에요.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걸리면 얼마인가요? 일상... 네. 예, 저 화합물의 스톤 걸리면 한번 대놓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디나이 분열은 좀 계산을 해야 되지만요. 류하세가와 선수가 첫 번째 그 인베이드 과정에서 그 신성화서 타이밍을 못잰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달영의 중보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자, 초반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할수 있었던 상황 을좀 아쉽게 패렸고요 네, 예, 퍼스블러드와 더불어서 초반에 어떤 그 피해 가 없이 일단 진행될 수 있었는 그림이었는데. 네. 예.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차례좀 좁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스택해 놓은 거체이플링이네요 예, 스택에 좀 끌어당기면서 레벨링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양팀다 오프레이너 어떤 운영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서터들이 네. 워낙 정글 적에서 네, 이런 식으로 풀링을 하면서 상대 쪽으로 크립이 넘어가지 않는 플레이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벌먹고는 이제 조금 더 그나마 상대적으로 고대 티탄보다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운영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맹독사가 원거리 견제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무리 안 하는 거죠 아또 일어났네요 아 이거 예, 네, 스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기사 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먹어버렸어요 네. 저 뒤에 지금 턱이 오다 네. 보니까 용기의 입장에서는 조금 예 기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먼저 왔는데 먹어버려가지고, 그렇죠 저데 퍽이 또 네. 순식간에 좀 치고 들어와서 지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고대 팀 편지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이거 이거 돌아가다 걸리는 가면 이거 살 수가 네. 없어요. 그냥 연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네. 걸린 순간에 그냥 이렇게 내주죠. 조금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씩 있어야 됐는데. 네. 숨쉬는 거 걸렸다가는 바로 연기됩니다. 사람 욕심이 안 그렇죠. 경험치 나도 한번 좀 먹어볼까? 네. 중립 경험치 좀 먹으러 들어갔다 바로 사고 당했네요. 네. 어떻게 좀 이게 지금 크림 냄새가 좀 나거든요. 네. 욕심 부렸다가 네. 되게 또 사로 네. 돌아왔습니다. 이투명화룬을 먹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감시하드가 하나 깔리면서 시야에 들어와버렸죠. 네, 이거는 백업 없으면 사업 못지킵니다 네. 그래서 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온다고 해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라나의 도약도 있는데다가 크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시비 걸면 오히려 지금 위험해요 네. 뒤로 쭉 빠져 있죠 자 그림 장마 그리고 연금술사자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확실한 스턴 자체가 이제 닉스의 스턴 밖에 없는데 그 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서 뭐 도약으로 빠져도 늦지 않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라나는 좀 잡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벌목근이 좀 커야죠 서포터들이 도와주러 갔을 때 고반응성 기계가보을 오히려 뭐 처음에 인베드 과정에서 큐스키를 하나 찍은 건 이해가 되는데 약간 두 개까지 찍은 건 죽음의 전날 약간 좀 낭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 고반응성 기계가보을 지금 빨리 찍어야 맞으면서 그냥 경험치라도 먹거든요. 네. 자클링츠가 지금 1대1 레인을 서고 있고요야룸 컨트롤은 양쪽 다 진짜 네. 열심히 해네요 오늘 지금 미드에서 좀 CS 싸움보다 네 2분마다 아, 여기서 네. 모이고 있는거예요 왠지 이럴때는 아래나 와요 아우 노예! 야세번더 윕니다 야 이게 야, 용기사의 신속화이이 타이밍은 진짜 좋죠 야 6분의 1 확률을 그렇죠 자여러좀 때려 맞추면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용기사 고령영상 되자마자 지금 신속화가 나왔 는 서포터들도 뒤에서 충분히 대기할 만한 약간의 호재입니다 이거는. 내가 네. 이벤트예요 이제 여기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야 여덟 번에 한번 나오는 그 경우가 지금 탑에서 네. 좀 나왔기 때문에. 맞았죠 용기사는 기본적으로 독립 비위 한번 시비를 거니까 네. 지금 연건 조사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한번 썸. 눈치 싸움으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초중반에 자 근데 뭐 시야에 들어왔죠 지금 크립시아의 연금술사가 계속 미드에 머무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다 보니까 닉스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네. 다같이 모여서 신속한 루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볼목권을 잡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체력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크리스 선수 자 위쪽으로 좀 빠져 있는데 네. 연금수사 아래쪽으로 백업 가죠. 체력이 없어서 다발사격으로 네, 한번 노려봤는데 지금 벌목군이 타워를 허가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온 모습입니다. 음. 네. 자 연금수사 지금 백업 들어가고 있고요. 음. 자 해골 보행하면서. 근데 벌목군을 이 정도 말렸으면 역병하드 두개 찍은 타이밍에 이거 밀어야 돼요 타워를 빨리 지금 맹독사가 여기서 3레벨 됐으면 은 아, 더블 하나 찍었네요. 큐도 하나 찍었고. 그렇죠. 뭐 닉스도 레벨업을 하고 있고 맹독사도 레벨업을 하고 네. 있고. 근데 연금술사는 계속해서 이제 동선의 낭비가 좀 지속되고 있고. 양팀의 어떤 서포터들간의 격차는 지금 맹그리버드 팀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림장마가 잘 컸어요. 대신에 지금. 네. 야레벨 이거 예, 올라올만한 타이밍에 먼저 내려오네요 <몇>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금수다 같은 경우는 개킹가 특하는 가 있고 현실 있 이후에 차크들어고있어요으로잘 네. 네. <몇> <역적으로> 피했는데! <몇> <자>. <몇> <마읍을> 맞았습니다! 피린까지걸렸어요 죽음에 도망 들어가네요! 야. 아 완벽했습니다 위치 좋았어요! 네! 크리시 순식간에 2킬 네. 먹습니다! 그렇죠! 크리시의 진짜 벌목군! 에이. 명품이라는 소리를 좀 들을만 하죠 네. 오늘 계속 몰리다가 퀴찬스에서 따내면서 이킬자 이거 그겁니다 신속화에 네. 자, 신백구슬 에타리 이동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퍽은 진짜 얄미운 영웅 네. 중에 하나죠 아, 잡기 까다롭죠 네. 위상전이에또 에타리 이동까지 있어가지고요 아 근데 네, 그리버드가 발표를 못 잡네요 아 이번에 탑이에요 네. 계속 탑에서만 이제 2분부터 8분까지 오, 오, 어, 또! 아, 주신 주신. 고대 티타 맞달래비. 아, 아. 처음에 고상한거다 보상 받는데요 지금? 네. 자, 삼킬까지 지금 확보하면서 를자 수입상 네, 좀등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러면서 미라나가 너무 프리파밍이에요. 나 나머지 영웅은 같이 밀어줬는데 시종일관 경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미라나는 정말 편하게 지금 프리파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궁극구가 벌써 나왔네요 지금. 저 위기 자체가 좀 없었죠? 자, 들어가서. 아래쪽에서 좀트리파밍이 계속하고 있구요 야.. 링켄을 빠르게 가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일단 뭐.. 이렇게 잘큰 미라나는 사실 뭐 어떤 아이템을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레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레인.. 뭐 많다가도 되고 네. 이게 뭐 상대의 뭐 파멜의 사도나 이런 치명적인 기술이 있으면 링켄을 갔을텐데 지금 뭘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텀레인 조모지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데요 네이거 잡히죠. 네이거 잡히고. 네. 한번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타워를 좀 일찌감치 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월로군이 오고 이게 또 퍽이 같이 오면 은 여기도 대참사예요. 네. 아직까지 현실가로 하나 남았거든요. 퍽한테. 네. 이거는 돌아오면 은 포탈이 없어서 그런데 포탈 오면 은 바로 한번갈 겁니다. 네. 야, 꿈의 고리 이후에 또 차크람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교전을 할수 있는 지역에 역병 와드가 많이 깔려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 또 탑이에요. 야, 이, 예. 탑이 자, 거의 100%죠. 예. 네, 이런 경기서 처음 보네요. 야, 16분의 1에 또 여기다 2를 더하면 32분의. 어우, 예. 대박인데요. 예. 포탈 샀어요. 조심해야 돼요. 노립니다 이거. 언급드렸던 대로 포탈 가져오면 은 충분히 한번 노릴 수가 있어요. 예. 거의 지금 10분대 어진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런 순상을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네요 네 그래. 맹독사 초반에 체력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스킬두 번에 지금 완전히 갈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죽음의 회전 바 한번 로 들어오는 사 중에 또 이어서 막타까지 들어가면은 이거 신경길이 나와요 고대티탄 조심해야 돼요 퍽치 어, 이거. 아예 으로올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 자 초반에 좀잘큰미라라기 때문에요. 야 이거 모든 레인이 좀 일방적으로 가네요. 또 네. 몰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벌목꾼을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타이밍이 오거든요. 계속. 그리고 벌목꾼도 벌목꾼인데다가 실용 저가... 걸었죠. 실용 걸었죠. 아 이게 또 방어를 못고자 예. 네. 자, 그나마 좀 아래쪽으로 네. 좀 연계가 안 됐습니다. 네. 무리는 안 하네요. 네. 상대방이 백업은 뭐 타지 않았지만 벌목꾼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네. 사거리 바깥쪽에 있, 있었다 이거죠. 지금 사실 미라나가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그 어떤 무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링켄을 먼저 가네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퍽도 지금 잘큰데다가 퍽을 좀 퍽이 좀 지금 제가 봤을 로밍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퍽이 일단은 바텀 쪽으로 와서 확실하게 타워를 밀거나 아니면 고대 티탄을 잡아주면서 미라나와 탑을 한번 밀거나 이런 식의 운영이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 네. 네. 풀기 아, 위에서퍽이 아, 아, 없을 때퍽이 없을, 때, 퍽이 없을 네. 때 한번 좀 풀어 줘야 되거든요. 바텀에서 지금 키를 많이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이게 용이 보이더라고요. 분열로 좀 잡아 보려 고 합니다. 저, 저, 저. 근데 이게 퍽이 오면은 네. 결국 시간 지나 클린츠. 클린츠, 클린츠, 클츠 아, 스톱 맞았구요. 아웃 <목소리가> <컬리> 왔어요. 아우아 꿈의 공을 던져야 지금. 꿈 아! 네 위로 들어가서. 네. 정리 좀 하는 그림인데요. 어! 신성한 사람 <목소리가> 많았죠 지금. 아라 나왔어요. 미라 나왔어요. 골목꾼. 골목꾼이다 잡혔어요. 자, 다잡있어요 자, 지 정리하고요. 아 아래쪽 도망가는 용기사 <목소리가> 네. 야, 지금 미라나도 yeah. 그냥 내타이브 들어갈 기세. 야, 운기사가 사는 거야 진짜. 네. 네명두명 잡아내고 지금 네 명을 잃었습니다. 자 백업 오면서 또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오티 네, 백업 진짜 빠르네요. 그니까 러 네. 이미 프리펌밍 하면서 포탈을 들고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 마의 분열 때문에 한번 버티면서 싸움이 길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백업 시간을 벌었죠. 네. 이 정도면 은 어... 진짜 15분쯤에 안타... 아니 저기 링캔 뜨겠습니다. 네. 프리파밍 하다가 좀 백업 오면서 또 이득을 챙겼고요. 용기며들 가는 연금이고. 예. 야, 미라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고령 영상을 치한 상태에서 어떤 용기사의 스턴이 가장 무섭긴 한데 그거를 이제 링켄의 구슬로 한번 버텨볼 수가 있으면 닉스는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스턴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미라나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레디언트스 사조탄이 파괴된다. 자, 지금 뭐막타 뿐만 아니라 좀 디나일까지 계속 치면서. 미라나 지금 무한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링켄의 구슬은어 어, 이거 또 잡히네요 신청하네요. 아, 네, 아 너무 쓰요 미라나 지 한번 걸리면 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공격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레벨이 높아서 꽤나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성우도 너무 세고 지금 네. 그러니까 링켄 말씀드렸는데 링켄은 원래 확정형 마법 타김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닉스의 큐가 지금 바위 세기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타겟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바이스 기가 타겟팅이어서 예전에는 그게 링켓으로 이제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 아. 자, 이 이후에 잡아내야 되는데요 어... 잡았을 때이번엔요 네. 자, 합동공격이 좀 성공하면서 퍼그란체를 끌어냈고 그랬어. 이후에 미드 푸시 들어가고 있죠 다이어의 예, 중부포탑이 공격받고 자 일단은 번쩍으로. 산성 스프레이 뿌려놓고 이거는 일단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2차 네. 네. 바텀 1차를 밀고 탑 2차까지 밀어놓는게 e o t 에은 좋은 판단 같아요 네. 어 일단 어! 지키러 와요 지금 아들요이거 네. 어 벌목군에 2차 트럭 벌목군 한명 왔는데 이렇게 밀리면 예, 탑 2차 밀리고 탑 바텀 탑 1차 밀리거든요 이거? 예. 저 밀어붙이는데 아, 위에서 밀어내 아, 바텀 2차 아, 밀라 아, 아, 아 물론 지킬 수는 있겠지만 타워체를 반 이상이 빠져요 지금 예. 아, 너무 부러지는데요 키를 내준 상황이고요. 네. 자, 저런 혈석. 어... 네, 1447초에 분 혈석이 좀 나왔어요. 자, 클린치에서 클린치 신발만 쳤거든요. 클린치 잡으러 가는 거죠? 돌아가면서뒤 딜을 네. 준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잘 빠졌죠, 지금. 클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글존에서 죽음의 서약을 쓰기, 쓰러 기 들어오는 클링치를 일단 잡는 게첫 번째 목표고. 지금 탑 잡으러 갔죠, 탑. 탑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위로 빠져서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야. 아, 이거 미라나 너무 네. 잘 커요, 지금. 클링치를 끌어냈어요. 미라나도 잘 크고 볼목공도 혈석 벌써 떴고 너무 멀어졌습니다, 사실 경기가. 네. 초반 주도권 쌓아 뭐. 인베드 싸움에서는 좀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레인 싸움에서 승리을 거두면서 분위기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 테머입니다. 네, 네 저거 오고 있는 거 링켄 아닌가요 지금. 링켄이겠죠. 네. 조합법 들었네요. 자 링켄이 오! 15분에 오! 나왔고요. 야. 자, 화살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피킬 나오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네, 사이드 여기 푸시가 막 치고 있는데 현재 자체가 네. 지금 안 되네요 잡을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사이드 네, 푸시가 네. 무서운 게 닉스가 상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건데 지금 이 정도 성장이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고 공급기 예, 아, 예. 켜보도록 하니요 재생? 재생 속도가 예. 재생! 아 아, 그러자만 했네요 네 진짜 잘 버텼죠 네. 꽤 네. 오랜 시간 버티 했으니까 잡혔어요 탑과 바텀을 두 중에 하나를 먹기 위한 운영이거든요 미라나가 탑을 혼자 사이드 푸시해주면서 나머지 영웅들이 바텀에서 상정하는 구도인데 음, 여기도 피해가 있지만 중요한 건탑이차입니다자 네. 네. 들어가죠 사세던지기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돼지 가르기도 지금 안 들어갔고 타미차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네. 돼요. 포죠 체력 산반중은가먹었고요아 아. 이거 자, 계속. 으로 와서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탑만 푸쉬를 하면서 네. 이제 나머지 뭐 영웅들은 순식간에 이제 파밍 유지의 경기로 네, 갈수 네.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이제 네 명의 바텀을 밀어야죠. 네. 그러니까 탑과 바텀을 동시에 오. 밀어야 돼요. 자또그 킬이 나왔어요. 고대 티탄 잡혔어요. 네. 또 가요. k 그러니까 에게벌목군은 정말 국리 보증 스토죠 자 9킬 노데스 3번 어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미라나도 키를 진짜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목꾼이 훨씬 많이 먹었네요. 돌이 압수 15킬 먹었어요. 자, 우선 카베소의 사이드 푸시는 계속 이뤄지고 있죠. 네, 네. 15분 이상 이제 프리파밍이에요. 예 네. 네, 여기서 견제 자체 하면안 되거든요 오히려 견제하러 왔다가 지금 당했기 때문에 예 네, 네. 네. 이거를 뭐 순간 이동을 타면서 미라나를 몰아낼 수는 있지만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 네. 시리즈도 잘 먹네요 진짜 기나이가 17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좀 느끼나요 느끼나요 어, 이 느낌이 세죠 예예어 여기 뭔가 자 한번 더 내려가는데 자 이게 쳐서 아, 마무리가 좀예 이게 신중하게 한번 보려다가 네, 네. 근데 이거는 잡았, 띄웠어도 못 잡았을 것 같네요 전멸당검, 혈소 뽑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전멸당검 나왔네요 예, 이제는 이야. 더 적극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니셜트는이할수 있는 발목군이에요 예, 골드 차이 꽤 벌어졌죠? 8천 가까이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골드보다도 지금 경험치가 거의 만각의 차이 나는게 너무 커요 예, 20분 안쪽에 만 정도 벌어지면 그런 경기는 정말 웬만해서 역전 안 나오거든요. 글로벌 골드 차이는 역전이 나오는데, 경험치 이 정도 차이는 거의 역전이 안 나와요. 네. 13레벨 기록하고 있는 벌목꾼이고요. 미라나와 벌목꾼이 지금 1, 2위대 다투고 있습니다. 같은 네. 팀이에요. 이건 뭐 연금술사도 자. 골드 좀더 벌어서 전멸당검 나오기 시작하면 3명이 이제 전멸당검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오티도 네. 지금 계속 클린츠 잡으러 다니는 건데. 미드나 바텀 이차 강하게 밀어야 돼요. 네. 네. 이러면 미드나 바텀 이차 밀어야죠. 그리고 아 계속해서 미라나는 탐을 계속 밀어주면 되는 거고. 네. 네. 자, 클링 7을 좀 끊어냈습니다. 자, 숫자로 지금 앞선하고 있고요. 36초가 걸려야 좀 나오는 듯까지. 이호케머가 진짜 단단해요. 운영이 그리고 개인의 능력치도 너무 좋아졌고. 네, 계속 미드 밀고 미라나 밀고. 벽차 계속 벌리는 거예요, 낚시. 그렇습니다. 네. 타워 상황도 워낙 좋고요. 네. 아빠, 형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해머. 지금 전멸당검을 <목소리> 3명이나 두르고 있다 보니까 상대가 보이면 일단 먼저 들어가서 묶어버릴 수 있는 선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아래쪽에다가 와드를 네. 설치해놓고요. 보겠다는 거죠. 고데 예. 티탄 또 위험합니다, 이거. 자, 이게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어느 쪽에 이... 위치했는지 알았죠? 자 일단은 뭐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몰아내기 네그방법이에 없는 것 같고요 야 진짜 모델레인 완벽하게 빌고요 어! 어! 아 이거 아, 예, 맞았어요 예. 예. 맞는 순간에 바로 정리했는데 여기도 정리가 돼버렸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미드 1차 예. 뭐 바텀 2차까지 밀어놨고 아, 탑도 2차 끝자락까지 밀어놨고 예. 정말 완벽한 운영을 보여주네요 타이피 크림자가 증당히 까다로워요 좀 어. 때리다가 아! 아! 멈춘 이후에 발색에 들어가서 미라나 지금 끌어냈습니다만 251원 와이벌목꾼 체력이 거의 안달았죠 금방 예. 클린치가 진짜 예. 무지막작이 때렸는데 예. 세 명이 영웅의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살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열차하면 벌목꾼은 지금 네. 혈석이 있어서 자살이 되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 미라목로션을 가야돼요 지금 안전하게 로션 가서 미라나 먹이면 됩니다 이제 네로션 가서 미라나 먹이면 변수가 없고 모든 레인이 끝까지 밀려있어서 이거는 앵그리 버드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기는 약간은 약간의 좋에 네. 생각할 수어렵언좀 어, 어, 어, 없죠. 생각할 수가 저는좀 때리다가 그렇죠. 이제 부활할 그 타이밍에 입에 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네자 네. 네. 그러면은 로션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바텀 2차로 뭐 돌진하면 뭐. 되는 거같고요자볼 네. 먹고 났고 네. 지금 사실 평타 데미지가 정말 없는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미라나 죠 그렇죠. 약해요? 그런데도 일단 용기 메달이 있고 연금술사의 궁극기 체력 리젠때문에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탄생 선물이죠 주활 예. 선물 미라나 자 태어나서 어 근데 미라나는 어 정말 근데 사실 트라크, 지금 볼목꾼이 예. 먹으면 더 지울게요 근데 어, 예. 네, 우선은 여기서는 볼목꾼이 아이기스를 가져갔고요 뭐 미라나는 링켄을 먼저 갔으니까 일단 뭐 아이기스는 볼목꾼이 먹고 더 강력하게 네 누킹 데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양보를 해준 것 같고요 예. 야채까지 나왔습니다 자, 3매 쭉 들어가 준비하고 있죠. 네 명이나 왔거든요. 어요네 명이나 왔어요. 네 예, 아직까지 이거는 공격자 입장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앵그리 예? 보드가 찍은 거죠, 이거는. 예? 그쪽으로 가자고. 근데 지금은 몰라요. 앞에 한명 있을까 싶어서 날린 거고 이거는 잡히겠네요. 오, 자, 자 3초. 타피크림자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뽕고 용의 꼬리가 들어가야죠. 어! 자, 맥독스채 이후에 타이 아, 잡아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왔어요, 그 타이밍.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트 애기가 원래는 오! 오! 아 시장에서 열리고 환불도 연동